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재밌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 해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난리가 안나왔는데? 설마 난리 타겠어? 버텨 버텨 나가자! 야 이거는 연결 끊김판이라 솔직히 카운트 안되는게 맞을듯? 변신하죠 다음턴에라자나면 바로 내서 이거를 두루이드가 뚫을 수있느냐없느냐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나? 저거 뽑아서 석멜론으로뭐아비하나뽑아가지 내가 죽어요? 동전 리님 얼굴도 잘생기시고 게임도 잘하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별빛마의 역할. 포객꾼 어느 축제 날? 아, 첨부 두번 달아줘. 뭐야, 어, 오!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의미가 있었어, 의미가 있었어. 아, 나 죽었나봐. 아, 아니구나. 그냥 정리하려고 하는 거구나. 정리 근데 이거 뭐야? 황천 밖에 없나? 오케이 계획대로 계획대로 재밌으신가요? 야 무장하다 이게 게임이지 이게 근데 별빛만은 보니까 그.. 집결이랑 써도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집결이랑 쓰면 또 모범적인 방패병이 또 원래 천보가 있잖아 그것도 좀 이상한데? 걔도 원래 천보가 있어 사실 아니 <웃음> 아. 뭐냐? 뭐냐 이거? 로다리 두개야 심지어 아니 뭐냐? 개무시하네 그냥 아 이거 뭐냐? 아 개화 이거 쓰고 여기서 범람 한번 써줘야 되는 거 같아. 범람 타이밍인거 어땠다? 범타야 범타. 그렇 이러면 일식에다가 번개게 아 다음에 일식에다가 세나리온 해가지고 하면 되고. 응? 이게 나왔네? 나 명시 때릴게요. 어떻게든 잡겠다는 마인드 같은데. 아니, 못 잡았어? 아못 잡으면 약간 이런 거 써주고 싶긴 한데. 그죠? 못 잡으면 약간 괘씸해서 이런 거 써주고 싶은 거 하거든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괘씸적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아 잠깐만 일식하고 쿠툰의 조각을 해버리면? 아 쿠툰의 눈을 해버리면? 아 뭐야 이거 유사쿠툰이 됐잖아 아니 뭐야 <웃음> 유사쿠툰이잖아 길각이었네 <웃음> 개웃기네 사실 제 okay, 아이보리 렛츠고 아이보리 이런걸 연먹일수 있는 카드 없냐? 밸류상 환영의 물량? 좋긴해요 좋긴 환영의 물량 또 주니까 이건 프로스트 비스파 하나 내야겠다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필드 좀 비벼 놓을 수 있어요 아무 뭐. 이러면 어떻게 이겨야되지? 일단 내보고 한번 해야겠다 중무을 하수 솔라리안 좋고요 하나 더? 이거 내고 얘 내고 반영의 물락 써서싹갖고 오고 크로스 트스파 하나 더 내는 건 맞는 것 같아 얘 하나 보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얘까지 이렇게 되면은사사 깔끔필드 완벽 역전 그렇지! 이걸 역전해? 지금 킬각이야? 아, 알았다 오 진짜 시어머니들아, 아! 장난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좀 해, 미친놈아. 빨리빨리 빨리 해, 빨리빨리. 빨리. 아! 괜찮아, 내, 내 카드 중에. 다들 채워넣을 게 없어 아니 심각한 실수가 아니라 킬을... 아 아니 나낸 그거 낸 후로부터 빨리 했잖아 걔 열받네 나갈 거야 열받아서